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건 장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주 신기한 걸좀 잡으러 왔는데요 어 일단 여기에 특산종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지뢰산 지금 자락인데 이곳의 특산종 바로 상제 홍단 딱정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어 솔직히 잡혀질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귀하기도 하고 또 아주 멋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길 가다가 잠깐 멈춰섰는데 지금 옥색, 긴 꼬리, 산누의 나방이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군대에서 틴커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류죠 이 친구는 좀 작은 크기인 것 같아요 진짜 큰 친구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와 복실복실하다 오 난다 난다 오호 아아 아갔어 <웃음> 아, 여기 보라금 풍뎅이 시체도 있네요 이 친구는 이제 주로 시체나 똥을 먹는 그런 이제 풍뎅이 종류죠 진짜 근데 예쁩니다 이 친구들도 표본 상자로 한 상자 가득 챙겨 놓으면 엄청 날 겁니다 아주 그냥 와 여러분 드디어 상지용단 딱정벌레가 나와줬습니다 사실 오자마자 이렇게 나와줄줄 몰랐는데 진짜 온지한 5분 10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에 무슨 기어다니는 게 있길래 상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앞다리를 보니 좀 넓적하지 않은 게안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배도 좀 불러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알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색깔이 무슨 초록색과 푸른빛이 진짜 제 마음에 쏙 됩니다 여러분 제 인생 첫 상제 어, 가는 뛰어. 어우 와 여러분 드디어 이제 상정단이어서 멋쟁이 딱정머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등짝에 이제 좀 보라빛, 푸른빛이 돕니다. 저희가 주로 보는 멋쟁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확실히 이건 멋쟁이가 진짜 리얼 개예쁩니다. 지리 멋쟁이, 멋쟁이. 와 여러분 무슨 민날팽이가 이만해요. 손가락과 동일분데요. 으징그러 으. 징그러. 으, 으. 와또 사실 보라금풍뎅이 사체가 나와졌습니다 아 이게 지금 밤이라 좀 빛깔이 되게 표현이 안되긴 한데 완전 예쁜 보라색이에요 빨리 생체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와 여러분 지리멋쟁이딱정벌레 지금 뭘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울락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멋쟁이딱정벌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좀 들어보면 뭔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과연 이런 곳에 어따이나 이제 홍당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들쳐보고있습니다 오호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체집을 마쳤는데요 어, 아쉽게도 한 마리만 나와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색깔이 진짜 예뻐요 색깔이 여기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영롱한 초록빛입니다 아,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완전 감명 깊고 진짜 이런 건 평생 못 잡을 듯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정벌레 유충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무슨 국내산 밀리패드 진짜 조그만데 위로 같은 느낌도 나고요 되게 밀리패드예요 어쨌든 그해 밀리패드 촉촉판 네, 아, 진짜 미니미니한 밀리패드. 어, 그리고 요번에 일형 같은데 상지용 단일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어쨌든 딱정벌레 류의 유충입니다, 이제. 그리고 기생당한. 오! 와, 소리낸다. 못 만지겠어 <웃음> 여기 이제 좀 기생당한 유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방이었죠 이게? 누에 나방 종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등에 검은 게 이제 기생당한 거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딴거머리라고 자, 징글징글한 친구입니다 자 이제 채집은 마치고 이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뭐큰 수확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쨌든 목표종을 잡았으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좀더 채집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더욱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